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벨링라벨링라벨링 라베린, 라베린,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랄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톤 상관없이 잘 어울리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고 생기까지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꾸안꾸 느낌으로 진하지 않은데 오늘 정말 메이크업 예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메이크업이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워글라스에 모공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피부표현을 매끄럽게 연출해주는데 이만한 프라이머가 없어요 저는 모공과 잔요철이 있는 코와 볼에 발라주고 손에 남은 소량으로 이마 팔자주름에 발라줄게요 콩알만큼 사용해주어도 되는 마법같은 제품이라 저처럼 트래블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꽤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바비브라운의 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웜 아이보리 색상을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얼굴에 얇게 도포해주고 머스트해브 스펀지로 밀착시켜줄게요 촉촉해서 겨울철에 가장 잘 쓰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커버가 더 필요한 곳에는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팔레트에 덜어놓은 로라메르시의 카미플라지 컨실러 SC3번 중 어두운 색상으로 코밑 혈관같이 조금 거슬리는 곳을 커버해줄게요. 미즈유시2 1 p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저는 얼굴 바깥쪽에 비해 얼굴 안쪽 살이 없는 편이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오히려 입체감이 살아나더라고요.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파우더 1번 무슬림 파스텔을 사용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이 파우더는 색상이 붉은 계열과 보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색조화장을 조금 더 깨끗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완전 완전 꼭 사셔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레어카인드의 미니앨범 3집으로 쉐이딩을 해줄게요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 건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빠졌거든요 보코를 먼저 좁게 잡아주고 콧대는 제 콧대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줄 거예요 애교살까지 음영을 넣어주세요 블렌딩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콧볼만 확 좁게 잡는 것보다 콧대와 콧볼이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기 때문에 복코 이미지를 더 커버할 수 있어요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외곽 부분을 쉐이딩을 해줄게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턱선과 턱 밑을 쉐이딩해주세요 크리니크의 치크팝, 멜론팝을 사용해 줄게요 눈 밑과 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발라주세요 설마 아직 멜론팝 안 사신 분들이 계신가요? 크리니크의 치크팝, 누드팝을 사용해서 멜론팝을 발랐던 부분과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게요 이두 가지의 조합이 생기 있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준답니다 맥의 소박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채워줄게요 맥의 214 브러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브러쉬를 엄청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눈썹 색을 채워주는 브러쉬로는 정말 사선 브러쉬보다 이게 훨씬 좋거든요 슈에무라의 하드포뮬라 아콘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의 결을 그리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슈에무라가 로레알에 인수되면서 일본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반디케이의 오리지널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와 눈 밑에 뭉치지 않게 잘 펴발라주세요 크리니크의 치크팝, 누드팝을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눈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줄거예요 여러분, 누드팝이 지트키입니다 누드팝이 진짜 이뻐요. 눈두덩에 바르면 분위기를 주는 컬러인데 애교살에 바르면 애교살이 부담스럽지 않게 통통해 보이고 그런 컬러입니다. 꼭 사셔야 해요. 맥의 소프트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눈밑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소프트브라운은 눈밑 삼각존을 채워주기에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정말 예쁘죠? 속눈썹 라인과 눈 앞머리까지 터치해줄게요. 소프트 브라운 색상은 눈을 확장시켜 주면서 분위기를 주는 컬러라 꼭 하나 소장하셨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마조리카 마조르카 B286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동공보다 조금 뒤까지 일자로 터치해서 눈이 조금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근데 일본 제품이라는 거 제가 깜빡하고 사용해버렸네요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속눈썹 모금 바로 가까이를 터치해서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이 제품은 제 인생템 중 하나인데요 아이라인 대신에 사용하기에 이만한 아이섀도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나스의 갈라파고스는 영역 확장 용도라면 이건 라인 용도라고 할까요? 뷰러를 꼼꼼하게 해줄게요. 클리오의 킬래쉬 롱 컬링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요즘에 제가 빠진 인생템 중 하나인데요. 컬링도 잘 되면서 유지력도 좋은 게 원래 쓰던키스미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눈 밑에도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여기서 올라간 눈매처럼 보이지 않도록 뒤에까지는 해주지 않을게요 스틸라의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게요 완전 얇은 팁으로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채워줄게요 저는 눈을 뜨면 점막이 보이는 눈이라 또렷한 눈매를 위해 채워주는 편이에요 클리오의 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관자놀이를 잡아주고서 눈매를 따라 라인을 빼주고 아이라인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정리해 줄게요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색상을 사용해서 그 위를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유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훨씬 덜 번진답니다 3CE의 아이스위치 더블 노트를 사용해줄게요 눈 밑에 총총총 발라줄게요 비싼 제품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고 영롱한 제품이에요 안 사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립밤을 지우고 컨실러로 입술라인을 정리해줄게요 세포라의 브런치 데이트라는 코랄 누드 컬러를 발라볼게요 제가 세포라 하울에서 보여드린 제품이었죠 세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 제품도 들어왔더라고요. 꼭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차분하고 고급진 느낌만 원하시면 여기까지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생기를 조금 더 주고 싶어서 어퓨의 과즙팡 무스 틴트 마음에 들면 댓글 딸기 색상을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유명한 제품들로 색조합한 메이크업이라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면 지하지는 않은데 이목구비는 또렷해서 진짜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메이크업이라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메이크업 팁과 색조합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Bye.